오늘은 보수로 운동을 같이 해보실 거예요. 보수로 먼저 스텝으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 둘, 하나, 둘 호흡하시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후, 엔, 후, 엔, 쭉, 엔, 둘 이렇게 20회 계속 하실 거예요. 앤, 후, 둘, 앤, 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10개 더, 하나, 앤드 앤드 앤드 셋 앤드 넷 앤드 다섯 앤드 여섯 둘 일곱 둘앤 여덟 두번떠 아홉 둘앤열앤 좋아요 한숨 후 그대로 다시 둘 앤드 앤드 하나. 앤드 똑같이 스무 번이에요. 앤나 앤드 르 앤드 나 앤드 르 앤드 나 앤드 나앤 10개 더요. 앤나 앤드 르 앤드 계속 나 앤드 나 앤드 나. 앤, 배 계속 힘주시고, 발란스도 잘 잡으시면서 하나, 앤, 나 앤, 마지막 하나, 앤, 좋아요. 한숨 후 자, 올라가신 상태에서 보수 위에서 스쿼트 10번 하실 거예요. 앤, 호흡. 앤, 쭉 앤, 그대로 발란스 잡으시면서 부들부들 떨리셔도 좋고요. 쭉 발바닥에도 집중하시고, 앤, 하나, 앤, 둘, 다섯 번 더요. 하나, 앤, 둘, 앤, 일곱, 키 커지시게, 앤, 여덟, 계속 쭉키 커지시고, 아홉, 키 커지고, 마지막, 열, 엔 그대로 홀드, 둘, 둘, 쭉, 그대로 엉덩이 다리 다 힘주시고,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엉덩이 끝까지 힘주시고, 천천히, 밸런스, 넘어지지 않게 내려오실게요. 자, 사이드로 스텝을 가실 거예요. 그대로 사이드로 건너가서 반대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대로 하나 n 그대로 스무 번두 n 두셋 n 두 n 넷 n 두 다섯 n 두 어깨 내리고 여섯 n 두 일곱 n 두 여덟 n 두 아홉 n 두열개더 계속 하나 n 같이 팔도 해주시면 좋구요 엔, 나, 엔, 두넷 엔, 두 다섯 엔, 두 여섯 엔, 두 일곱 엔, 두 여덟 엔, 두 아홉, 두열 엔, 좋아요 한숨 한번 후 자, 방금 하신 거를 서클을 돌면서 하실 거예요 둘, 셋 체인지 하나, 엔 n 엔 셋. 체인지 네 번째, c h a n 하시면 돼요. 셋, n 하나, n n 셋, 한 바퀴 더, 하나, n n 셋, n 하나, n n 셋, n d 넷, c 하나, 셋, n 하나, 하 셋. N 좋아요. 이제 발 바꿔서 반대쪽으로 똑같이 반복. 하나, N, 두, N, 셋, N, 네 체인지. 하나, N, 두, N, 셋, N, 네 체인지. 하나, 두, N, 셋, N, 네 체인지. 하나, N, 두, N, 셋. 한 바퀴 더. N, 하나, N, 두, N, 셋, N, 네 체인지. 하나, N, 두, N, 셋, N, 네 체인지. 하나. And do, and set, and 엔, 둘, N 셋, 엔, 넷, 마지막, 하나, 엔, 둘, 엔, 셋, 엔, 좋아요. 한숨, 후, 자 이번에는 턴아웃 와이드 스쿼트로 하실 거예요. 열 번씩 하시고, 홀드, 하나, N 길게, 엔, 둘앤 팔은 이렇게 피셔도 되고 뭐 허리 손 하셔도 되고 만약에 조금 더 강도를 원하시면 손에 뭐 물병이나 웨이트 볼, 웨이트를 들고 와 주셔도 좋아요. 계속 다섯 번더 하나 앤쭉앤 앤. 일곱 둘앤 여덟 둘앤 아홉 마지막 앤 스타 그대로 스테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다리 누르시면서 일어나시고 좋으세요. 그대로 반대쪽 가셔서 똑같이 열번 하시고 홀드 하실게요. 그대로 준비 하나, 엔, 쭉, 엔, 둘, 엔 가능하시면 두 다리 똑같이 눌러주신다 생각하세요. 엔 넷둘앤 다섯 둘앤 여섯 둘앤 일곱 둘앤 여덟 둘두개더 아홉 마지막 앤열 스테이 그대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쭉 일어나시고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 닐링 스쿼트 하실 거예요. 보수 위에 닐링, 무릎 대고 앉으신 상태에 하지만 엉덩이는 든 상태예요. 자, 위에 있기 때문에 보수 위에서 밸런스 잘 잡으셔야 돼요. 너무 앞이나 뒤는 조금 미끄러우실 수 있어요. 자, 좋아요. 그대로 엉덩이 뒤로 앉았다가 엔 그대로 키 커지시면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10번 앤쭉 엉덩이 배 다리 집중하시면서 키 커지고 쭉앤넷앤 길어지세요. 다섯 쭉앤 여섯 길게 앤 일곱 몸 납작하게 쭉앤 여덟 둘, 앤, 아홉, 둘, 앤, 열. 그대로 홀드 하실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그대로 쭉. 좋아요. 자, 이번엔 그 상태, 닐링으로 스쿼트 한 상태에서. 자, 그대로 좋아요. 상체를 트위스트 하실 거예요. 열 번. 엔, 둘, 엔, 셋, 엔, 둘, 엔, 쭉, M 둘, 엔, 나, M 둘, 엔, 나, 엔, 둘, 엔, 나, M 둘, 엔, 나, 엔, 둘, M 엔, 둘, 두 세트 다 아홉, 둘, 마지막이에요, 열. 앤 좋아요. 그대로 앤 그대로 쭉. 잘했어요. 다리, 엉덩이, 복부, 몸통 다 힘드신 게 맞으세요? 그 다음은 이제 힘드시죠? 누워서 브릿지 운동 하실 거예요. 등대고 누워주시고 보수 위에 발바닥을 올려주세요. 심플 브리칭네번 하실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엉덩이부터 천천히 올라가세요. 내쉬면서 가슴부터 후 다시 엔 두울 쭉목 길게 귀엽게 멀리 하세요. 목 부드럽게 내려오시고 셋쭉 숨 쉬고 앤, 후 좋아요. 한번더 앤, 내, 네, 쭉 앤, 다운, 후자 이번엔 싱글 랙 브릿지 하실 거예요. 네 번씩 한 다리를 그대로 들어주시고 한 다리 싱글 랙 위로 쭉 앤, 똑같아요. 가슴 부드럽게 앤, 두울 쭉 손끝도 길어지세요. 날리고. and 셋, 쭉 and 둘 and 넷, 쭉 and down 반대 다리 발 바꿔주시고 그대로 and 후, 쭉 and down and 둘, 쭉 and down and 셋, 쭉 앤 다운 앤넷 엉덩이 엠스트링에 꼭 집중해 주시고요 주, 좋아요 자 이제는 부수를 뒤집어서 다른 운동을 하실 거예요 잠깐 일어나셔서 부수 뒤집어 주시고 어떤 운동이냐면요. 판에 발을 올려놓으시고 왔다갔다 러닝을 하실 거예요. 그 대신 발은 보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자, 심플 브리징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러닝 동작 들어가실게요. 내쉬면서 쭉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세요. 후- 자 시작할 거예요. 브릿지로 올라간 상태 그대로 홀드 하시고요. 발만 움직일게요. 40초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후후후후 후, 후, 후. 하나 둘나둘나둘 둘, 둘, 둘. 속도가 빠르다고 좋지는 않아요. 발바닥을 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골반이 많이 흔들리진 않고요. 발만 눌러주시면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눌러주세요. 쭉쭉쭉쭉 하나 둘 후후후후 어깨기 멀리하시고요. 계속 드드드드후후후후1 0초더요 하나, 나, 나, 나, 하나, 그대로 좋아요. 가슴부터 내려오세요. 자, 시 이젠 30초간 한 번만 더 반복하실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쭉 올라가시고요. 러닝 시작 하나 좋아, 둘나둘나둘나둘후후후후나둘나둘 좋아요. 계속이요 M 하나, 하나, 나둘나둘나둘나둘나 둘 발바닥 꽉 눌러주시고 발에 집중, 힙에 집중, 햄스트링에 집중. 10초만 더. 남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2초, 1초. 좋아요. 그대로 홀드. 가슴부터 내려오세요. 잘 하셨어요. 그대로 잠깐 스트레칭 하실게요. 한 다리 위로 쭉 드셔서 햄스트링 스트레치. 호흡과 함께 후 힘드시죠? 후. 항상 운동하시고 잠깐 잠깐이라도 스트레치 반대다리 호흡이랑 꼭 후. 후. 좋아요 계속 운동하실 건데요 다음 운동으로는 우리 복근 운동하실 거예요 자, 잠깐 일어나셔서 보수를 다시 뒤집어 주실 거예요. 매트의 중간에 보수 놔주시도 괜찮으시고. 네, 좋습니다. 그대로 보수 위에 살짝 걸터앉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가운데 앉지 마시고, 가운데보다 살짝 앞에. 그리고 두 손은 뒤에 매트 바닥을 짚어주세요. 편안하게 한 다리씩 들어 올릴 거예요. 그렇죠? 엠, 두울, 이렇게 여덟 개, 엠, 후, 셋, 시선 멀리 보시고, 넷, 항상 내 척추가 길다라고 생각하세요. 다섯, 둘, 엠, 여섯, 두개 더, 엠, 일곱, 둘, 엠, 여덟, 좋아요.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한 다리씩 들어주시고 들고 홀드. 그 상태로 더블 레으로 폈다 구부렸다 열번 하실 거예요. 그대로 피고, 엠, 구부리고, 엠, 둘, 엠, 구부리고, 복부 안으로 쏙, 셋, 둘, 키 커지게, 넷, 허리가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배를싹 닫아주세요. 여섯, 둘, 일곱, 둘, 엠. 여덟, 귀엽게 멀리 두개 더, 9, 마지막, a n 그대로 스탑, 홀드, 2, 3, 4, 5, 6, 7, 8, 9, 10. 좋아요. 그대로 다리 내려놓으실게요. 그대로 그 상태로 우리 롤다운, 롤업 네번만 해볼게요. 살짝 더 앞에 걸터 앉아주시고, 그 상태로 보수의 끝으로 쭈루루루룩 다 눕지는 않을게요 앤 그대로 걸어 쭉키 커지고 앤둘앤후쭉앤셋앤쭉앤넷앤 일어나세요 좋아요 자, 이제는 우리 사이드 운동 하실 거예요. 옆으로 기대 주시고요. 그렇죠. 편안하게 옆으로. 밑에 다리는 밴드, 윗다리는 피시고. 페랄라 상태 그대로 16번. 업앤 다운. 둘. 좋아요. 앤, 셋. 둘. 키 커지게. 넷. 옆구리 길게 하세요.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개더 할게요. M 하나 길게 발끝 둘둘 M 둘, 셋, 둘 M 네두개더 M 다섯 둘 여섯 계속 일곱 둘 여덟 좋아요. 자 이제는 상체 할 거예요. 두손 머리 뒤 깍지 껴주시고 상체를 씻업. 힘드시다면 한 손은 보수를 짚어주셔도 좋아요. 편하시거나 조금 더 힘들게 이렇게 10번 엔셋엔둘엔넷엔둘엔 다섯 앤, 둘 앤, 여섯 엔둘엔 일곱 앤, 둘 M 여덟 N 두 번만 더 할게요 M 아홉 N 둘 마지막 열 N 좋구요자 한숨 후자 이번에는요 힙을 다 보수 위에 올려서 사이드 옆으로 누우실 거예요 자 옆으로 누우시는데 팔꿈치는 플랭크처럼. 그대로 편안하게 바닥에 대시고요. 힙은 보스 위에 있어요. 두 다리를 쫙 모은 상태로 두 다리를 같이 업앤 다운 10번 하실 거예요. 자 준비 업앤 다운 앤둘앤 길게 다운 셋앤둘앤넷앤둘앤 다섯 목뭐 길게 하세요. 여섯 둘앤 일곱 둘앤 여덟, 둘, 앤, 아홉, 둘. 마지막 홀드 할게요. 스탑. 그대로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목길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제는 엎드린 상태. 골반을 보수위에 그리고 두 팔은 엘보. 플랭크로요. 그대로 한 다리씩 들어올릴게요. 하나, 열 번씩 쭉 M 반대. 둘, 좋아요. M 셋, 허리가 너무 눌리지 않게. 넷, 보수가 배에 닿아 있지만 배가 다 내려가지 않아요. 여섯, 목뭐 길게. 일곱, 둘 M 여덟, 둘 M 아홉, 둘 M 열 M 좋아요. 자, 내려오셔서 반대쪽, 처음처럼 다시 반복하실 거예요. 싱글 랙, 업앤 다운, 다리부터 16번. 업앤 다운, 둘앤 다운, 셋앤 다운, 넷앤 다운, 다섯 앤 다운, 여섯 앤 길게 다운, 일곱 길게. 여덟, 여덟 번 더, a n 하나, and, 쭉 둘, and, 둘, 셋, and, 둘, 넷, and,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마지막, a n 여덟, 좋아요. 자, 이제는 상체, 사이드, 씨드업 들어갈게요. 하나, N, 길게 목, N, 둘, N, 길게, 셋, N, 둘, 넷, N, 둘, N, 다섯, N, 둘, N, 여섯, N, 둘, N, 일곱, 둘, N, 여덟, 둘, 앤, 아홉, 마지막, 앤, 열, 앤, 주, 자, 흐, 이번에는 골반을 보수위에 그대로 엘보 플랭크 사이드로 더블 레그업 좋아요. 중심 잘 잡으시고 위로 준비, 업 앤, 길게 다운, 둘, 둘 앤, 셋, 둘, 엔, 넷, 둘, 엔, 다섯, 둘, 엔, 여섯, 둘, 엔, 일곱, 둘, 엔, 여덟, 둘, 엔, 아홉. 마지막 그대로 위에서 홀드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하셨어요. 자 내려오신 상태에서 이제는 그 다음 운동. 다음 운동 조금 힘들어요. 플랭크 런지 킥이란 동작 하실 건데요. 자 보수를 조금 위치를 앞으로 옮겨주시고요. 두 손은 보수 위에 그대로 플랭크 자세에서 앞으로 런지 그 다리 뒤로 킥. 자한 다리 하셔도 되고 반대 다리 하셔도 돼요. 편하게 조금 더 힘들게 and 쭉 다시 오른 다리 앞으로 런지 그 다리 뒤로 킥. 반대 다리, 런지 앤, 킥, 앤, 다시 런지, 앤, 둘, 좋아요. 그대로 애기 자세. 힘이 드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조금 더 반복 한번더 하실 거예요. 준비, 발란스, 런지 앤, 킥, 앤, 둘, 런지 앤, 짐작하게 킥. 앤, 둘, 런지, 앤 자, 여덟 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앤, 둘, 런지, 앤, 킥네 번만 더, 앤 힘드시면 한 다리 네 번, 반대 다리 네번 하셔도 돼요 런지, 앤, 조금만 더힘 반대, 앤, 런지, 앤, 킥 마지막이에요, 앤, 런지, 앤, 킥잘 하셨어요 그대로 아기 자세 후 생각보다 이게 보기보다 힘들어요 잘했어요. 자 스르르르 일어나시고 마무리 스트레칭까지 할게요. 자 다리 쭉 펴셔도 되고 가능하시면 보수위에 다리를 올려놓으셔도 돼요. 되는 만큼만 스트레칭 하기 아시죠? 자그 상태에 자 선생님은 다리 올렸네요. 그대로 쭉 펴시고 앞으로 스트레치 쭉 스파인 스트레치 햄스트링 스트레치 같이 될수 있도록 다시 엥 그대로 한 다리 또는 두 다리 엔후쭉 포인플렉스 해주셔도 좋고요 그대로 올드하셔도 좋고 반대 다리 해볼게요 한숨 후쭉엥 그대로 스르르르 그대로 앞바다리 하신 상태, 그대로 앞으로 스트레치, 쭉, 어깨기 멀리 하시고, 그대로 일어나시고, 자, 한숨, 후 좋아요. 네, 잘하셨어요.